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 입니다 최근까지 재밌게 봤던 스파이더 맨 파프롬 홈 새로운 주인공인 귀염뽀짝한톰토랜드가 연기한 스파이더맨은 귀염과 더불어서 수다스럽고 애같은 재미있는 캐릭터로서 어벤져스의 인기와 함께 많은 마블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파이더맨을 다음 작품 부터 마블에서 볼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스파이더맨 판권을 두고 일어나 소니와 디즈니간의 협상이 결렬 이 됐기 때문입니다 엥 스파이더맨은 마블거 아닌가요 왜 소니에서 뭐라 그러지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은 어벤져스 시리즈로 승승장구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 부러울거 없어보이는 초대기업이지만 과거 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5년 본인들의 만화를 영화화 시키기엔 자금이 부족했던 마블은 영화를 제작하는 조건으로 캐논 필름에 단돈 22만달러를 주고 스파이더맨 영상판권을 매각합니다 이후 복잡한 여러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스파이더맨 영상화 판권에 대해 마블 을 포함해 여러 기업들이 참가한 판권재판이 열리게 되지만 dc에 크게 밀려 수입이 큰 하락세를 그리던 마블은 1996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어 토이비즈라는 회사에게 인수합병 당하면서 사실상 재판에서 빠지는 그림이 되어버렸죠 결국 이래저래 재판이 돌고 돌던 스파이더맨은 지금의 소니에게 영구적으로 판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마블은 크게 성공하여 회사가 힘들었던 당시 판매했던 많은 판권들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했지만 디즈니를 등에 업고도 스파이더맨 판권만큼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 여담이지만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의 판권도 할리뻔 했다고 해요 아무튼 지금까지 마블 영화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니가 95% 디즈니가 5%의 수익을 가져가고 마블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외한 다른 영화에 자유롭게 스파이더맨을 출연시켜도 된다라는 판권 협의를 맺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파프롬홈의 막대한 흥행을 본 디즈니는 소니에게 스파이더맨의 수익 분배를 기존의 95대5에서 변경하여 50대50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니는 이 제안을 거절하여 협상이 결렬될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협상이 파기된 이후 소니가 판권 협상을 파기 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블 판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소니는 2018년 베놈을 시작 으로 마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의 스피노프 시리즈로 제작했던 베놈이 총 8억 5천만 달러로 흥행을 해버린 것이죠 이러다보니 소니 입장에서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영화 제작을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벤져스 시리즈 에 등장하며 인기도 치솟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베놈과 함께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는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써 큰 이득을 끌어올 수도 있는 반면에 디즈니와 마블 입장에서는 당장에 묶여있는 배우나 감독간의 계약 문제 등등 복잡한 여러 문제들이 묶여있고 어렵게 협의를 거쳐서 겨우 따낸 판권 협의가 깨질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 타격이 소니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스파이더맨을 MCU로 다시 돌려놓자는 청원까지 올라왔으며 해시태그 세이브 스파이더맨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돌면서 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은 두 회사간의 격렬한 의견 차이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스파이더맨의 영상 판권은 엄연히 소니 피처스의 것이 맞고 소니는 그 판권을 빌려주는 대신에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계약이었는데 아무리 영화가 흥했다고는 하지만 95대5의 수익을 50대50으로 하자는 협상은 소니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한 협상일 수도 있지만 그간 토믈랜드가 연기한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무려 구조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단 5%의 수익만을 가져가야 하는 디즈니 입장에서도 앞으로 두개나더 제작해야 할 스파이더맨의 시리즈를 생각해본다면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과연 스파이더맨은 두 회사간의 협상에잘 성공해 다음 시리즈로 무사히 제작하여 팬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협상이 실패하여 또다시 새로운 배우가 연기하는 스파이더맨을 봐야 할까요